You c a n lie, you can't r y but you'd like to leave this feeling. We've got to breathe, to dig, to leave.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저희 겨울 하울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꼭 패션 영상은 정말 자주 자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옷을 옷이라던지 코디 아이템들을 정말 구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되게 늦게 왔어요 최근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최근 한두 달 동안 구매한 되게 포근포근하고 왼살을 입어도 까끌거리지 않는 귀여운 컬러감의 니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오늘 영상 기대하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니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카 니트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얇잖아요. 그래도 알파카 니트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또 알파카 혼용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엄청 엄청 부들부들 거려요.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입니다. 보면 은 되게 얇은 재질로 좀착 떨어지는 핏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속에 이너를 받쳐 입어도 엄청 부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니트 거의 색감 때문에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좀 레몬 옐로우 느낌의 니트를 한번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엔 좀 너무 화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일단 니트가 오고 나니까 엄청 되게 화사하고 빠듯한 느낌이라서 얘도 얇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봄까지도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목폴라랑 뭐 매치를 해서 입어도 되게 귀엽고 포근포근한 느낌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입고 위에다 그냥 코트 하나 걸쳤는데 엄청 극한의 추위가 아니고서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춥던 날도 안 들었어요. 핏이 캐주얼하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팬츠류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니트 팬츠를 입었지만 평소에는 좀 데님 바지랑 요 정도 톤이 되는 데님 팬츠랑 매치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카이 블루 컬러 니트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은 니트거든요. 일단 색감이 스카이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 컬러가 따뜻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따뜻한 스카이 블루, 파스텔 계열의 스카이 블루 컬러에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가운데 화이트로 된 문금까지 뭔가 좀 포인트 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평소에 좀 자주 입었던 것 같고요. 이 니트는 보면 두께감도 있고 약간 입어보면요. 되게 몽글몽글하고 포근포근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딱 입었을 때 부해보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약간 약간 러블리한 느낌도 조금 있지 않나요? <웃음> 그리고 저는 약간 요 니트 원단 특성상 보풀이 좀잘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되게 자주 입은 거 치고는 보풀이 거의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실용도도 높고 뭔가 꾸안꾸 패션으로도 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귀엽고요. 입었을 때 일상 핏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요거는아무팬츠도잘 어울리고 좀 그냥 캐주얼한 느낌의 A라인 코튼 스커트랑도 되게 잘 매치가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초록색 깔 퍼프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핏이 너무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보통 이렇게 좀 핏이 아방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있는 핏감의 니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깨선이 살아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체형 보완에도 되게 괜찮고요. 여기 일단 요 소매 부분에 있는 퍼프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 보이시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해서 바지랑 매치를 해도 괜찮고요. 한번 잠궈서도 보여드릴게요. 색깔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워낙에 그레이랑 베이지 컬러는 좀 많아서 이번 겨울엔 또 초록색이 좀 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저는 지금 이렇게 라운드 티에다가 매치를 했는데 이 제품 보니까 원피스랑 매치를 해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깔 비스티의 원피스 있잖아요. 그 위에 이거 한번 착용을 해주니까 되게 귀염귀염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디건은 전체적으로 좀 폭이 넉넉하게 나와서 이너도 조금 두툼한 제품 입어도 그게 여유 있게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체형이 부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맨살을 입고 있는데 전혀 까슬거리지 않고 엄청 보들보들 몽글몽글하고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좀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있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저처럼 팬츠랑 매치를 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요. 화이트 제품에다가 이렇게 크롭으로 세련되면서도 약간 캐주얼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요거니트 히트텍이랑 매치해서 입어도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자주 입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털 느낌을 보면은 뭔가 안고랑 같이 되게 토끼, 토끼 같은 느낌이 나요. 음. 엄청 진한 컬러의 데님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습니다. 그 니트는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요 색감 때문에 구매를 한 니트예요. 색감도 예쁜데 거기다 브이에이어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구매를 해서 딱 입어보니까 이너랑 매치를 하면 살짝 조금 부해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니트가 짜임 자체가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은 부해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슬림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다가는 어, 조금 더 짧은 기장의 하이를 같이 매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이가좀 짧으면 좀 그런 은좀 전체적인 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나마 좀덜 부해 보이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요거 핏감은 좀 포기하더라도 컬러감이 너무 예쁜 연보라 핑크여서 어, 진짜 딱 니트 바꿔도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제품입니다. 요거는 그거 빼고는 니트 짜임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있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요. 막 엄청 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좀더 여유 있는 느낌이라 좀 데일리하고 편하게 막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마지막 니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정말 외출도 많이 안하고 뭐 따로 막 놀러 갈 만한 데도 없어서 쇼핑을 진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야금야금 사서 모았던 니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화이트랑 블랙 같은 모노톤의 옷을 되게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 약간 이렇게 좀 솜섭탄 같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귀여운 컬러감이 좀 꽂혀가지고 이런 옷들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니트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엔 조금 더 다양한 겨울 코디 아이템들도 늦지 않게 꼭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